자고가 떠나는 길이 너무 멀어 자고가 오늘이 마지막이야 어기야 버퍼링 있어가지고 자고가 어차피 떠날 길이잖아 아우! 이윤언니처럼 이게 안되네 자고가 더 이상 붙들지 못해 같은 순정 따인 믿지 않아 내 잘못이 많았으니까 날라리 같은 행동 따인 하지 마라 내 자신이 슬퍼지니까 지금 지금 아, 아니,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더 이상은 붙들지 않아 사고가 아우 가수 친분 존경합니다 어렵네 네. 네. <웃음> 다 숨어 다 숨어 <웃음> 자고 가 여보 자고 가 떠나는 길이 너무 멀어 지금 와도 돼 아, 지금 와 아. 오고 가 <웃음>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. 자고 가 어차피 떠날 길이잖아 자고 가더 이상 붙들지 못해 여보 빨리 날라리 같은 순정 따윈 믿지 않아 내 잘못이 많았으니까 아이고 나얼서나가있지 아, 날라리 같은 행동 따윈 하지 마라 내 자신이 슬퍼지니까. 아니, 또, 아, 또 틀렸어. 지금 가거나, 자고 자, 가거나, 자, 떠나는 것마찬가지야이 참... 어, 어. 양이면은, 하고, 하고 떠나라. 하고, 더 이상은 하고, 하고지 않아. 않아. <웃음> 자고 가, 하고 가! <웃음> 지금 하거나, 하고 가거나, 떠나는 것 마찬가지인데. 하고 떠나라, 더 이상은 붙들지 않아, 하고 가. 아, 이거를 아, 하고 가로, 여러분, 아, 저는, 저는 이제부터 부를 때는 그러면, 또 부르게 된다면, 그러면. 하고 가로 부르겠습니다. 어 하고 가로 하니까 응. 딱 맞아 떨어지는데, 하고 가. 하고 가거나. 하군가. 하군가. 아니, 근데 아니, 근데 나는 진짜 딱, 딱 진짜, 진짜, 시원하게, 시원하게, 하고, 시원하게 딱. 하고, 딱 남편한테 여기, 딱. 여기, 여기, 여기 딱, 여기다가 딱, 딱. 팁 꽂아주고 딱아 따... 아, 즐거웠다. 아, 아, 즐거웠다 이거 즐거웠다, 한번, 해보고 한번 해보고 싶어.